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코로나19에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응,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자 우리 오늘은 교재 7장 입니다 자료형 연산 변수 그리고 주석 뭐 배열 리스트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챕터 7장 자 우리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아, 자료형이 무엇인지, 연산, 변수, 그리고 아, 유효 변수의 유효, 유효 범위에 따라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스크래치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배열과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와 자료형이 무엇인지, 변수와 변수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연산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유효 범위에 따라서, 지역적이냐, 전역적이냐, 지역변수와 전역변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리고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가 제공하는 변수의 종류와 변수 생성을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구조적 자료형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열과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하며 리스트의 활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중에 첫 번째 자료형입니다. 자 자료란 자 우리는 흔히 데이터라고 부르죠. 데이터 어,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그리고 인터넷과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자료 엄청난 데이터가 어, 많이 어,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자 인터넷상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아이디와 뭐 패스워드 또는 숫자, 자 숫자를 통해서 계산하는 결과값,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료라고 부르죠.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읽고 수정하고 출력하는 모든 소스 재료들을 자료라고 부릅니다. 뭐, 그림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마우스로 이동했을 때 x 좌표, y 좌표. 자,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입력하는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 그리고 어떤 숫자 자 모두 다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 자료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은 자료의 종류만, 종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행되는 연산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료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정수형 자 숫자로 이루어진 정수형이 있고요 자이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사칙 연산이 가능하겠죠 뭐 절대값 연산이라든지 크다 작다 같다 등등의 관계 연산도 가능한 자, 정수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자 그리고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실수형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 가능하고요 절대값 반올림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계 연산까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자로 이루어진 자 문자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 그러나 문자형은 특별하게 자 여기 1 어, 싱글다운표 붙어있죠 자 그래서 문자형은 싱글 커테이션 마크로 자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어떤 연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더하기 빼기 연산 그리고 다른 문자를 참는 연산 뭐 그런 연산들을 할수 있는 자 문자형이 있고 자 참과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and or not 같은 논리 연산까지 가능한 불린 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큰 따옴표로 표기하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포기하는 자, 문자, 문자 열 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홍길동, 딸기, 홍길동 만세, 자, 문자 열이잖아. 그쵸? 자, 이거는 하나의 단어구요. 하나의 문자로 본다면 문자와 문자 간의 어떤 연결 티쳐, 일리 등등. 그래서 문자 열로 표기할 때는 큰 따옴표로 사용해서 표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연산의 예는 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홍길동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냐 음, 홍길동 아세 개구나 자, 이런 연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서로 다른 문자열을 결합하는 연산도 가능합니다 홍길동과 만세를 결합하면 홍길동만세 음, 문자열과 문자열을 결합하는 것 자 문자열 내 특정 위치에 문자를 구하는 연산 자 두번째 문자는 무엇이냐 홍길동 만세에서 두번째 문자는 아, 길이다 아, 이러한 연산을 할수 있는 것이 문자열 타입입니다 자 우리가 어,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웃음> 코딩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자료형이 존재해요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불린형이냐, 문자열이냐에 따라서 변수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고요. 결과 값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자료형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래치 왼쪽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었고요. 자, 코드 탭에 뭐, 동작, 형태,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스크래치에서 자료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 스크래치 블록들 중에 자료, 입력한, 자료 입력을 자료 입력 포함하는 곳들이 있고요 자 블록들의 자료 입력 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1만큼 움직이 자 만큼 움직여라 얼마만큼 자 여기다가 어, 값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자료입력창 자 여기는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블록들의 자료입력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이 된다 자머무만큼 움직이기 자이 녹색은 녹색은 자 우리 스크, 스크래치에서 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죠 자 왼쪽에 자 여러분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력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블록들의 자료 입력창은 타원형 또는 마름모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이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두 가지로 되어 있는 블록들은 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타원형 입력창에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입력창에는 절수, 정수, 실수를 포함해서 문자와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마름모형으로 되어 있는 자, 자료 입력창은 분리형 자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계 연산, 관계 연산 아니죠. 참과 거짓 같은 연산들을 할수 있는 자료만 입력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등은 다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 불린형 자료는 마름모로 되어 있구나 자료입력창에 자 자료 입력창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숫자만 입력해야 할 창에 문자열의 자료, 변수 이런 블록들을 조립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10만큼 움직이라고 하는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어, 데이터입력 블록창입니다 자 여기에 숫자뿐만 아니라 정수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있는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쓸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10만큼 움직이게 자이 블록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창에 A와 같은 문자를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글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글을 입력할 경우 블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만큼 움직이기 잖아. 여기다가 한글을 입력해봐요. 자, 그러니까 이 기능에 한글을 입력하면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움직여라? 자, 그럼 정수형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만큼 움직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스크래치는 숫자만 허용하는 창에 문자열의 자료를 여기처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조립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뭐뭐만큼 움직여라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할 수가 없다는 라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데이터만 들어와야 되는 블록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뭐 얼마만큼 움직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정수형으로 10만큼 움직이세요 100만큼 움직이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자 이런 여러가지 문자열이 조립 가능하지만 뭐뭐만큼 움직이라 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는 숫자만큼 정해진 10만큼 20만큼 움직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들어가면 동작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자두 번째 연산입니다. 자 연산은 사칙 연산이죠. 자 스크래치에서는 자 사칙 연산이라든지 관계 연산, 논리 연산 외에도 프로그래밍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 연산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 다양한 수학 연산들은 난수 생성하는 거. 또는 나머지 구하는 거, 반올림하는 거, 제곱근 구하는 거 등등의 다양한 수학 연산도 가능하고요. 또한 문자열의 연산도 스크래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열의 길이 구하기, 문자열을 결합하기. 자 아까 이것 이었죠 홍길동 그리고 만세. 자 얘를 결합하세요. 그러면 홍길동 만세라고 하는 문자열이 결합, 문자열이 결합된다든지.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의 문자를 찾는 것 등등의 문자열 연산도 스크래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산 기능들은 스크래치에 자, 코드 탭 연산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블록들이 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 종류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스크래치에서 보시면 자 스크래치 화면에 자 왼쪽에 범주의 연산이라고 돼 있는 거 있었고요. 자 연산은 자 색상을 그린 색상으로 지 모든 블록들이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연산을 위한 기능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자 난수 구하는 거, 자 관계 연산 구하는 거. 그쵸? 그리고 그 또는 자 이거는 불린이죠 그리고 어, 여러가지 문자들을 입력하고 그것들을 결합하는거 몇번째 글자를 찾아라 자 애플의 길이는 몇글자냐 음, 포함하고 있느냐 등등의 자, 연산에 관련된 블록들이고요자 대부분 입력창들을 보세요 <웃음> 자다 타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마름모로 되어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타원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 문자열 다 가능하고요 자 여기 마름모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불린형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것을 그대로 캡처받아온 거예요 자, 블록들의 자료 입력창은 타원형, 마름모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타원형 입력창에는 정수, 실수 포함하여 문자와 문자로 입력할 수 있고 마름모형에는 네, 분린형 자료만 입력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연산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들이다 자, 그것들의 어떤 간단한 예제들입니다 자, 4층 연산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셈이죠 여기다가 2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결과는 5라는 값이 나오겠죠 5.3 마이너스 2는 3.3 2 곱하기 5 10 나누기 4자 관계 연산입니다 관계 연산도 자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있죠 자 우리가 정수 값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정수나 음, 그리고 데이터 타입 중에 실수, 문자, 문자열 등을 입력하시면 될 거고 관계연산은 5가 7보다 크냐?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5가 7보다 작다. 5와 7은 같다. 자, 애플은 바나나보다 크다. 애플은 바나나보다 작다. 애플은 바나나와 같다. 자, 이것은 뭐예요? 자, 문자의 길이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애플은 5개 글자. 바나나는 6개 글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바나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애플은 바나나보다 당연히 작죠. 참 애플과 바나나의 문자 길이는 같지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논리연사는 마름모로 되어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불린형이라는 거죠. 불린형. 자 5는 7보다 작습니다. 그죠어 여기는 맞아요. 자 여기는 트루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앤드죠. 앤드, end. 자, 오는 7보다 잘못했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f a l s e 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자, 논리 연산 잠깐 하면서 앤드 우와 낫을 했었습니다. 자, 앤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앤드는... 자,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A, B, 0, 0, 0, 1, 1, 0, 1, 1이 있을 때그 결과값이 두개 모두 입력값 모두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게 end예요. 자, 1을 1을 true라고 본다고 라 하면 1을 true라고 본다고 라 하면 자, 이 앞에 조건의 결과값은 true예요. 자, 뒤에 있는 조건은 false잖아. 자 그럼 트루와 펄스 그것이 앤드로 묶였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은 어떻게 돼요? 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1을 트루로 보시고요, 0을 펄스로 보신다라고 하면 앤드 조건은 입력 모두 앤드 조건은 두개 입력 모두 트루일 때 결과 값이 트루가 된다. 그게 앤드 조건의 진리표예요. 자 그러면 오화 조건은 자 밑에 보시면 또 넣는 데죠 또 넣는 자 얘가 오화입니다 오화 오아. 자 오화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오화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오화는 두 개의 진리표 a b 입력이 있고요 결과를 f라고 한다라면 자00011011자 오화는 그냥 더하기 간단하게 더하기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화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True 값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 값은 음 결과 값은 아 참인 것이 바로 5화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5는 7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True죠 자 5는 7보다 작습니다 여긴 뭐예요? 자 펄스입니다 그렇죠? 자 t r 와 펄스 두 개의 입력 중에 True가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결과는 참이 되는 겁니다. 참. 자, 5는 7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참입니다. 자, 그 이외에 뭐, 제곱근구 하는 거, 반울림 하는 거, 뭐, 9 나누기 4의 나머지 값을 찾는 거, 자, 하이와 톰을 결합하는 하이톰, 문자열 결합하는 거. 자, 하이의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하세요. h. 톰의 길이를 찾으세요 3세 글자니까 1부터 10사이의 난수를 구하세요 2의 수를 찾으세요 자 그래서 이 연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블록 기능들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음, 사측연산 관계연산 논리연산 그이외 연산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값이 10이 있고요 B라는 값을 5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결과 값은 얼마입니까 자이 부분은 우리 뒤에 변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A 플러스 B는 뭐예요 A는 10이고 B는 5잖아 그럼 결과 값은 15죠 어. 자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자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변수란 자료를 할당받는 문자로 된 기호를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이 10은 변수의 값이 되는 거고요 자이 A는 변수입니다 자이 10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B라는 변수에다가 5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B의 값은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결과 값을 C에다 집어넣겠다 A는 얼마예요? 10 B는 5 그럼 C는 얼마가 돼요? 15라는 값이 생기는 거죠 아 C에는 15라는 값이 들어가겠구나 즉 자료를 할당받는 문자로 된 기호를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변수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상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변수를 지정해서 그 안에 값을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뺐다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자료의 자료형을 변수의 변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변수에 자료를 할당할 때 변수형과 할당하는 자료의 자료형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C라는 변수를 자,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럼 C라는 시라, 변수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도 정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수형 변수에는 정수형 자료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문자형 변수에는 문자형 자료를 할당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철수의 키가 1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5라는 숫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175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175가 어떤 의미 어떤 의미의 숫자냐 자그 값을 철수의 키라고 변수명을 잡아주게 되면 아 철수의 키가 175cm구나 라는 값의 의미를 찾는다라는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어점수와 수학점수를 더해라 자 그럼 국어점수가 몇 점인데 수학점수 몇 점인데 자 예를 들어서 국어점수가 80점이고요 수학점수가 100점이에요 자이 값을 더하면 18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국어점수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고 국어점수 자 예를 들어서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 80을 집어넣고요 수학점수 MAT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 KOR과 MAT 하는 이 결과값을 토탈이라고 하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결과값을 집어넣자 자 그러면 코리아는 아까 80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수학은 1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자이 결과값이 180인데 180은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112라고만 한다고 라 하면 전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입장객의 키라고 변수명을 만들어주게 되면 아, 입장객들의 키가 110cm 이하이면 입장을 시키면 안되는구나 자 입장객의 입장객의 키, 키가 110cm 이하이면 자 이하면은 이거 들어가죠 110cm 이하이면 뭘로 들어간다고요결과값은 입장불가시켜라 자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정상적이면 로그인하세요 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인증을 받습니다 회원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자 아이디 예를 들어서 홍 패스워드 1234자 아이디란 변수에 홍을 집어넣고요 패스워드란 변수에 1234라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이 입력한 값이 그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홍의 아이디를 찾고요 그 아이디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비교해서 아 db에 있구나 아이 우리 회원이 맞구나 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인증이 된다 라는 거죠 로그인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 이름 사용자 이름 그리고 암호 두 개의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정상적이면 로그인 할수 있다 사용자 이름 암호 자 손님 나이에 따라서 요금 할인율을 계산하세요 손님 나이 자 손님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A라는 사람이 나이를 20살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나이는 20살이야. 자 손님 나이가 20살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된 거죠. 자또 다른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이가 30살이야. 3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손님 나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아까 20에서 30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라고 한다고요 자 데이터값만 즉 변수값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변수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더 편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수를 생성할때자 유의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자료의 의미를 잘 반영한 변수 이름을 정하세요 자료의 의미를 잘 반영한 변수 이름을 정하세요 자 앞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자 170이다 도대체 이 170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냐 모른다라는거죠 자 이것을 뭘로 저장한다 자 철수의 키라고 하면 아, 철수라는 사람의 키가 170cm구나 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자료의 의미를 잘 반영한 변수 이름을 정해야 되고 자 변수에 할당된 자료의 자료형과 동일한 변수형을 사용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정수형의 변수의 1.5를 할당하면 자, A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A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먼저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A라는 변수는 정수형이야. 자, 그런데 A에다가 실제 1.5라는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근데 1.5는 정수형인가요? 아니잖아. 실수형이잖아. 자 그러면 실제 A라는 변수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 1.5라는 값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은 버리게 되는 거죠 1이라는 값으로 변형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 값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제가 상자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egg라고 되어 있네요 자 egg라고 하는 변수에 자, e g g 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fees라고 하는 변수에 10 자, a라는 변수에 어, 공이 4개가 들어가 있네 a라는 변수에 공이 4개가 있었지만 공을 하나 뺐으니까 아, 3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variable, 변수는 항상 값이 변할 수 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스크래치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x좌표 자 x좌표 자 스프라이트 위치에 x좌표를 구하는 변수입니다. 자 현재 스프라이트 위치에 x좌표가 100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100이라는 자이 정수형 숫자가 자이 x좌표로 하는 변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른말로 현재 x좌표가 얼마인가요? 라고 출력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x좌표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100이기 때문에 출력하는 답은 100이 되겠죠. 그 100이라는 숫자가 이 x좌표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y좌표를 구하세요. 자 방향은 어떤, 어떤 쪽입니까? 자 방향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90도 자 0도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80도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방향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방향입니다 자그 다음 모양 번호 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의 번호가 몇 번이냐 자 스프라이트 모양 번호의 우측 메뉴에서 이름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자 우리 어떤 건가요? 자 이제 고양이라는 스프,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모양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모양이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음. 그래서 현재 어떤 것을 쓰고 있느냐. 자 다시. 자 x좌표 y좌표 방향이 있고요.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자 모양 번호로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번호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름으로 모양을 바꾸세요. 자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크, 크기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들. 자 우측. 메뉴에서 자이 부분이죠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배경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는 자 스프라이트 모양의 크기를 확인하는 크기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크기가 있고요 스프라이트의 소리, 음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음량 변수 자 그리고 자 묻고 기다리기 문장 블록을 실행한 후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저장하는 자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고양이 스프레이트가 이문장을딱 띄웠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할거 아니에요 홍길동입니다 자, 그럼 이 홍길동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자, 이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 값에 저장이 된다고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홍길동입니다 이쪽 지나서 홍길동이라고 딱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음. 자이 대답이라는 변수만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대답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 어, 스크래치 자 영어 영어판 자 영어를 사용했을 때자 이런 아 어, 어, 이러한 문장으로 어, 블록 기능이 어, 제공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딱 같은 거예요. x 좌표 x 포지션, y 좌표 y 포지션, 방향 디렉션, 뭐 모양, 크기, 음량, 대답, 앤서 등등 자 이거는 우리 한글 버전이고요 이것들은 자, 영어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변수들입니다 자 마우스의 X자표가 얼마인가요? X자표의 결과값을 갖고 있는 변수 마우스의 Y자표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자, 마이크로 전달되는 소리의 음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음량 변수 1,000분의 1초 단위의 타이머를 구할 수 있는 타이머 변수 자신 외 스프라이트나 무대의 배경 번호 배경 이름 음량 변수등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변수도 있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날짜 수를 구하세요 구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다. 항상 변할 수 있다. 자, 변수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크래치가 제공하는 변수 외에, 자,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수들을,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직접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자,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항목들을 봤었죠. 뭐 마우스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y좌표가 얼마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 대답을 출력하세요 대답같은 변수 자, 미리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변수가 있는데 자 이런 변수 이외에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이 직접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스크래치의 모든 변수는 스프라이트나 무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 내에서 생성되는 변수는 고양이 또는 사과 또는 춤추는 여자 어. 자, 스프라이트나 또는 스프라이트가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에 모든 변수가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변수를 생성할 때 스프라이트나 무대를 먼저 선택하고 자 그에 속하는 변수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현재 앞에 보시는 스크래치 화면에서는 자, 스프라이트가 뭐가 있습니까? 자, 고양이 한마리 있죠 스프라이트, 어, 고양이 한마리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스프라이트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Bear 어, 곰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를 생성할 때는 자 스프라이트를 먼저 선택하거나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 무대라고 있죠 무대. 자, 무대를 자무대 클릭하게 되면 현재 아이 고미 또는 이 야옹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무대를 뜻하죠 그래서 스크래치에서 생성되는 모든 변수는 스프라이트 또는 무대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자 현재 스프라이트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고양이를 선택하고요 우리 왼쪽 코드 탭 밑에 보시면 변수라는 게 존재하네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변수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은 일단 다 지울게요 자 변수를 클릭하면 변수 만들기, 리스트 만들기, 뭐 블록 만들기가 있는데 자, 변수를 생성하려면 무대나 스프라이트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고양이 선택하고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름! 하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스프라이, 아,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거,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거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변수를 생성할 때 유효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그것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모든 스프라이트는 현재 우리가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변수를 만들려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쵸?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겠다. 즉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이름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스프라이트가 연하게 고양이가 있고 배어를 제가 끄집어내 있잖아요. 그럼 배어에서는, 곰에서는 이름이라는 변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고양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화면에 들어와,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변수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변수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겠다고 라 하면 아 고양이에서도 그리고 곰, 베어에서도 그리고 무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것을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이름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죠. 자, 배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배우를 눌렀더니 변수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왜 그렇다고요? 이름이라는 변수는, 변수는 어,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곰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자 또한 자 무대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무대를 클릭해도 변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고양이 외에 다른 스프라이트나 다른 무대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수 생성 과정에서 변수를 자신이 속한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지 아니면 모든 스프라이트가 공용으로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음. 자신이 속한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지. 자 우리는 이것을 뭐,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스프라이트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변수의 변수의 이름은 이 이름이었죠. 그리고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모든 모든 스프라이트에 적용하게 할 거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적용할 거냐.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생각하시고 변수를 생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크래치는 변수가 생성되면 그 변수를 조작할 다양한 기능의 문장 블록들 블록들도 함께 생성됩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나의 변수라고 하는 불, 어, 변수가 있네요. 자 이런 변수를 만들면 자 이런 블록들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변수 생성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스, 자,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창에서 고양이를 선택하고요.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곰이라고 하는 거 지우게, 지울게요.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고양이에 이름이란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실습의 첫번째 내용이 뭐냐면 고양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래요 자 스프라이트 고양이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에 변수 카테고리에 자 변수 만들기 클릭합니다 자 새로운 변수 이름 변수 이름 뭐라고요? 나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두가지 옵션 중에 어떤거 선택할까요? 고양이에서만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나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연산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들이 생성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그 내용이죠. 자 나이라는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고양이에서만 미안합니다. 자 고양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이름도 생성하라. 이름도 생성하라네요. 자 이름 만들어 볼까요? 고양이 스프라이트 선택하고 변수 만들기에서 자 이름을 선택하고 어, 변수 이름 입력하고 어,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두 개의 변수가 생겼네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변수 나이와 이름을 활용해서 고양이의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이름과 나이를 각각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자,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현재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는 두 개의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립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자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자 감지 탭에 들어가서요 감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자 요렇게 조립을 합니다 뭐 what your name 라고 묻고 기다리기 자 한글로 바꿔볼까요 자,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 그럼 고양이가, 아, 고양이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음, 잠시만요.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라고서 아, 말풍선을 띄우잖아.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고양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입력해주는 거예요 자, 야옹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그리고 우리는 야옹이라고 이름을 적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우리 변수에 가면 자 이런 블록창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자 이름을 이름을 뭘로 0으로 정해라 즉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뭘로 정해라 대답으로 정하세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대답으로 정하세요 즉 대답이란 변수에 넣으란 얘기죠 자 또다시 제 나이를 정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변수에 가서 나이를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약간 어 한타임 쉴게요. 1초 기다렸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의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양이가 말을 해야 되잖아. 제 이름은 뭐예요? 제 나이는 뭐예요? 자 말을 하는 카테고리 어디 있습니까? 자 형태 범죄 있죠? 자 2초 동안 말합니다. 뭐를? 자 여기서 연산에 가보면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거. 자 애플과 바나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안녕이라고 되어있는 입력창에다가 자, 조합을 합니다 자 여기 애플에다가 내 이름은 뭐라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네 이름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내 이름은 이름이란 변수에 저장되어있는 값을 결합해서 2초동안 말해라 그리고 연산에 또다시 결합을 해서 내 나이는 어디에 저장돼요? 음, 나이라는 변수에 저장돼 있겠죠 자 클릭을 합니다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질문 던지고요 자 그럼 입력자 여기 이름과 나이는 우리가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름을 대답으로 정하세요. 제 나이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1초 기다립니다. 내 이름은 이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결합해서 2초 동안 말하세요. 나이를 말하세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야옹이가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다가 홍길동 입력해볼게요. 자, 엔터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내 나이, 제 나이를 정해주세요라고 묻잖아. 아, 그래, 야옹이, 너는, 아, 10살이라고 할게. 자,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저장돼요? 어 여기 나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다고. 엔터쳐볼까요? 10 저장됐지.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은 홍길동, 내 나이는 10이라고 2초 동안 말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 작성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아, 변수 어, 그리고 뭐 타원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고 마름모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로 오시게 오시게 되면 자이 부분 우리가 진행했고요. 자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스크래치에 들어가서 작성한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어, 자, 이런 블록들을 조합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석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커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석은 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는 메모입니다. 자, 소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주석은 그냥 메모예요. 즉, 자, 우리가 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번역을 하, 어, 언어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어, 기계가 번역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러나 이런 주석들은 자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 즉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자 주석은요. 주석은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어. 10년 뒤에 이걸 다시 봤어요. 어이 소스가 뭐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코딩을 했었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만든 프로그래밍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메모를 달아두는 거예요 자 여기처럼 자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것은 C 언어의 어, 주석 예제인데요 자 주석을 다는 방법은 보통 행위나 블록 단위로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다를 어, 수 있고요 행 단위 주석은 행 단위 주석은 오직 한 줄만 가능하고요, 블록은 여러 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C 언어에서는 자 여기 슬래시 별표 내용 들어가고요, 별표 슬래시 하게 되면 자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기호예요. 슬래시 별표 슬래시 별표 자 이번에는 세 줄의 메모가 들어갔네요, 그쵸아 그렇죠? C 언어에서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는 여러 블록을 주석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호구나 자 밑에 보시면 인트 국어 점수 자 인트는 인티저의 약자고요 정수형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슬래시 슬래시 두개 들어갔죠 0부터 100까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메모를 달아뒀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행위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한 줄, 한 행만 주석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슬래시 슬래시 이두 개를 쓴다고요. 자,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는 여러 블록,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호. 슬래시 슬래시는 한 줄. 아, 주석은 주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로그래밍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을 때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코딩을 했는지 왜 조건문 반복문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꾸를 메모를 달아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주석이라는 겁니다. 자 좋은 주석은 이미 구현된 내용을 다시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의도와 목적을 적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아 좋은 주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주석 A가 있고 주석 B가 있는데요 주석 A는 국어점수와 수학점수를 더하여 2로 나누고 그 결과 값을 평균점수에 대입한다 주석 B는 국어점수와 수학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자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자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내용만 이해하면 주석의 역할로서는 다 하는 겁니다 어, 그러나 어떤 풀이 과정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의도나 어, 목적을 밝혀주는 주석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는 라 거죠 그것을 좋은 주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스크래치는 모든 블록마다 여러 행의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접거나 펼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 스크래치 화면에서 <웃음> 자 클릭했을 때 다음에 두번째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록 우리가 조합했죠 자이 블록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주석 넣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블록에 선으로 기어, 아, 그려졌고 메모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되는 메모를 쓰시면 돼요. 얘가 주석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는 이 주석이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삭제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석 넣을 수있고요자 각각 블록에다가 주석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주석 넣는거 그리고 주석을 입력하는 화면 자, 이것은 주석을 접었을 때 하면 주석을 펼쳤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x 를 누르면 주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웃음>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자내 이름을 정해 주세요. 제 나이를 정해 주세요. 아까 입력했었던 스크래치 화면에 제가 각각의 어, 주석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넣어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석을 제가 접어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주석을 한번씩 입력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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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라이트의 지역변수는 어떤 옵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것 지역변수는 생성된 스프라이트 내부에서만 활용이 될수 있다 다른 스프라이트와 다른 스테이지 무대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자 전역변수, 스크래치에서 전역변수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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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변수가 몇개일까요 3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역변수와 전역변수 즉 변수의 유효 범위에 따라서 두가지 구분할 수있고요 사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과 색깔 이어자 사과라는 스프리, 아,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변수 생성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우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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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배열이 있는데, 배열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열. 각각의 순서를 주고서, 첫 번째 배열에는 100점, 이두 번째 배열에는 80점, 세 번째 배열에는 뭐 50점. 자, 그래서, 자, 이 배열의 이름이 뭐라, 뭐, 뭐다? 국어 점수다. 라고 하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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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이름 어디에요? 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어점수라고 하는 음, 배 r i a b l 변수가 있구요. 자 이런 배열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가는 배열들이 있는데 국어점수 10이라고 하게 되면 음, 국어점수 10이라고 하면 열 번째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데이터 저장 하거나 그런 뜻을 갖는다고. 자, 국어점수 0에 정수형 자료 90을 할당하십시오. 국어점수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번째라고 했잖아. 그럼 첫번째 9 0이라는 숫자를 할당해라. 국어점수 1에다가 87점을 할당해라. 국어점수 1이, 자,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고 라 했죠?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87을, 아, 사비파란 뜻입니다. 자, 반면에 리스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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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리스트 첫 번째라고 한다면 리스트 끝에 다가 3을 추가합니다 아, 다시 자 여기가 아, 여기가 그냥 리스트인데요 현재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첫 번째 자리가 끝이 되잖아자 그래서 끝에 3이라는 숫자를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소, 원소 7이라는 값을 또 추가하세요 그럼 첫 번째에는 3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다가 7이라는 값을 추가한다고요 이런 연산이 리스트에서는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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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으로 쓸 거냐, 지역으로 쓸 거냐 자, 똑같은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해 볼게요 고양이 먹이들 자, 리스트의 이름을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게요 확인 자, 그랬더니 자, 리스트 만들기 밑에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졌구요 변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들의 블록들이 생성이 됐어요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돌아오면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자 고양이를 선택하시고요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변수 리스트 만들기 고양이 먹이들 입력하고 자이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산 기능들이 아, 생성이 된다 그쵸? 고양이 먹이 음. 자, Add thing to 고양이 먹이 자, 고양이 먹이들의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다가 아, 추가하세요 항목을 추가하세요 자, 몇 번째 항목을 삭제할 겁니까? 고양이 먹이들의 항목을 모두 삭제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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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먹이를 맞춰 보세요 묻고 기다리는 어떤 항목을 블록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만약 뭐뭐 라면 아니면 등등의 조건문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건문 을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이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해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가 이번 주에 과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직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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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먹이를 적어주세요 자 사용자가 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쥐가 입력되죠 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밥이 추가가 됐고요 강아지라고 입력했습니다 어? 이건 싫어 고양이가 강아지는 싫어 이건 빼겠습니다 음, 강아지 없어졌죠 그쵸? 마지막 제 먹이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생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생선을 입력했더니 고양이가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첫 번째 항모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선이 추가된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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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요 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주의 과제는 맨 마지막에 나온 리스트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스크래치에서 직접 입력하시고요 직접 입력하시고요 그 화면을 그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